근데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진짜 저번에 복귀했었을 때만 해도 코로나일 줄 몰랐는데 시청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 증상인가 해서 그렇게 어 생각을 했었었는데 진짜 코로나일 줄 모르고 다음날 피셜 검사 바로 받으러 갔었는데 바로 양성이라고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한 2주간 쉬었네요. 음. 아 일단 오늘은 몸 상태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많이들 생각보다 진짜 많이들 와주셨는데, 네, 달다 오늘 감사하면서, 코로나인지 아닌지 제가 나중에 공지로 알려드릴게요. 아 지금 몸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네. 음. 그래고 일단 여러분들 또 나중에 방송 칠때또 이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이제는 좀 자주는 못할 것 같아. 제 왔었을 때. 그래서 공지를 또 쓰도록 할게요. 음. 90%? 오케이, 근데 일단 한번 코 한번 찔러보고, 아니면 병원을 가야지. 월요일날에, 그래서 병원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와신 분들 다들 감사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전 이제 좀 쉬러 갈게요. 빠이빠이. 또 요즘 들어서 제가 또 방송에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 현재 학교에서도 제가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 알바를 요즘 들어서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바도 하고 학교 생활도 좀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이거 방송 말고도 현재 지금 생각 중인 게 몇개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옛날에 비해서는 방송을 진짜 열정적으로 한다라는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안 보이고 있는데 어 아마 근데 지금 은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어 어느정도 결정이 나고 자리를 좀 잡게 잡게 되면 은어 그때쯤에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그 열, 이런 것을 열심히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잘알수 있게끔 그렇게 어,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뭐든지 일단 다 열심히 하려고 현재 노력 중이니까 알아봐주시면 될것 같고 드디어 이제 피파로 좀 네, 길게 기다렸네요 길게 기다렸고 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 다 오랜만이네요 팬분들 한 음. 아, 진짜 저번에 제가 복귀하고 한 2주? 2주 3주 만인가요?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도 요즘 들어서 제가 좀잘못 올리고 그렇게 좀 하게 됐는데 네 유튜브도 그렇고 열심히 해야죠 <웃음>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